여기는 항상 줄을 서서 먹는데 오늘은 대기가 없이 바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진짜 여기는 강주 시민분들도 뭐 추천하는 그런 맛집이라고 이제. 그래서 한번 가기 전에 꼭 무조건 먹어봐야 되는 그런 곳이라고 해서 꼭 한번 와 봤습니다 한번 이따가 오면 비주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알겠죠? 꼭 보셔야 돼요 <웃음> 와 wow. 문화 전당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전일 빌딩 240. 아픔이 있는 곳인 건 다들 아시죠? 518 민주화운동. 네, 그 현장인데요. 이 빌딩이 245가 붙은 이유는 총탄 발견된 개수가이 건물에서만 245개라고 해요. 아픔이 네, 있는 이 곳을 지금은 네, 이렇게 어, 전망대. 이쪽에는 네. 옛 정보춈들 그리고 저 광장에는 우리 현안매들이 지금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극복을 했고요 이렇게 전망대 위로 올라가다 보면 더 높은 전망대가 나와요 우와 멋있다 지금도 42년 전에도 전일빌딩 근처에는 높은 건물이 없어요. 그러니 총탄이 이리 날아올 수 밖에 없는 조건이기도 하고 그거는 당연한 사실이라고 합니다. 오호, 예! 하나가 딱 걸립니다. 좋아요. 햄버가 먹으면서 집에 가자. 주차장에서 잠깐 같이기는 했지만 집으로 올라갑니다. 새로운 에피소드가 생겼네. 음. 우리 이제 광주여행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그러면 아, 이제... 부산으로 가나요? 안 됐어요. 자 일단은 <웃음> 광주여행 재밌게 마무리했고 집으로 유입관, 유입관. 돌아갑니다. 일이어디 유입관? 일단, 다음에 일단 가자고요 알았어. 알았빠빠이빠빠이 안녕. 안녕. 아 원이는 <목소리도>